칼질을 한번 해볼까? 파파파파파파파파를 썰어서 파를 많이 썰어야 돼 듬뿍 너무 많이 썰, 너무 많이 써나? 김말이 야뒤 자리정리 마무리 쉴게쉴게 캐나야 맛있게 해야 되겠지 아톰 디스브 어허 이 튀김이 빠지는구만 아이고 어떡해 떡볶이 먹어볼까 바른 뿌 김말이 참치 김밥 구루룩 밀떡 쫄깃탕 면파사삭 튀김까지 내방에 이쁜 식지 <목소리>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홍! <목소리> 떡볶이 매운 오뎅 김말이 그리고 야채튀김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밀떡이고 지난번에 한번 먹어보니까 어묵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양념도 맛있고 그리고 짜잔짠짠짠짠 파 파를 잔뜩 넣어서 먹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 돼지상에서 회 다무아라는 분식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번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사전 답사를 갔을 때그 다무아분식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파 맛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일단 먹어보고 중간에 파를 잔뜩 넣어서 맛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전전 파향이 장난 아니야. 이저 같은 사람이 이제 쿡밥 먹으러 가면 쿡밥집 아주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터 <웃음> 이렇게 다 그냥 아주 왕창 넣어서 먹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파넣 것도 맛있고 안넣 것도 맛있네요 아, 맞다! 김밥 사왔는데! 김밥! 김밥은 이거 먹고 여기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어야 되겠다 호호 일단 얘는 어좀 매콤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좀 매워요. 신라면보다 좀더 매운 것 같은? 고정도 그 맵긴데 어 맛있어요. 감칠맛이 장난 아닌데 뭔가 맵고 살짝 달달하면서 뭔가 그 뒤에 감칠맛들이 이렇게 같이 느껴져서 좋아요. 맛있네. 저 이거 그냥 택배로 주문해서 먹었거든요. 추천. 맵... 맵네... 매운 오뎅인데 맵네 일단은! 어묵이 좀 맛있는 어묵이네 그래서 맛있는데 떡볶이를 먹다가 먹어서 그런지 떡볶이가 더 맛있어요, 저는. 전설의 야채튀김. 근데 급식소에서만 봤었는데. 맛있네? 어, 맛있네? 오, 어, 맛있는데? 급식소,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이런데 급식으로 나오면 거의 유일하게 <웃음> 안 먹었던 튀김인데 맛있네? 입맛이 변했나봐요. 맛있네요. 딱 호로록 호로록 먹으니까 진짜 만족감 대박이에요! 아,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김밥! 김밥 갑시다! 오! 짜잔~~ 아, 뭐야? 짜잔~~ 요즘은 편의점 김밥들도 퀄리티가 좋아져서 맛있을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뭐야? <웃음> 맛있을.. 맛있습니다! 뭐 어떻게 깔끔하게 쫙 따졌던 것 같은데?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우, 맛있네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장난 아니죠, 비주얼? 와... 이게 제가 항상 음식을 풀 때마다 보는 비주얼이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지, <웃음> 보여드리는 비주얼이에요 이 반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무리 오늘 제가 시켜먹은 곳은 빼미떡볶이라는 곳인데 좀 전에 먹은게 한 팩! 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팩에 11,000원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파를 넣기 전에 찬물에 이렇게 담가서 매운맛을 조금 뺐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다행히 파 넣기 전에 떡볶이 실컷 먹어가지고 <웃음> 아주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